아이 프로 제가 듣기에는 1월 달부터 머리에 바르신 걸로 네, 예, 예. 맞습니까? 인간이?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어, 사진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머리가 없으셨어요, 가운데. 네 많이 많이 없었어요. 예. 소갈머리가 <웃음> <속할> 없어 가지고. <웃음> <웃음> 근데 지금 보니까 음. 엄청나게 머리가 올라오셨거든요. 사람들이 놀래요. 어, 그러죠. 정말로. 예. 일단 아침에 머리를 감으면은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잔머리가 많이 나요 아. 내가 거울로 두 개를 이렇게 보거든 이렇게 어 그러세요? 예예 예, 보는데 관심 있게 는데참 좋아요 근데 다른 제품들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르다가 안 바르면 또 머리가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예예예 예, 예, 예, 예. 이거 그렇지 않아요 어 계속 나요 예예 좋아요 어. <웃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가운데가 많이 없으셨어요? 소갈머리가 예 이게. 그래서 예. 혹자 어떤 분들은 이분이 아닐 거다. 왜? 이렇게 얘기 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아내 친구들도 놀래요. 어 정말로 우리 집 사람도 가끔 보면서 아 머리 많이 났다. 애들도 그러고 음... 어, 많이 났다 그러고 내가 봐도 어, 머리를 단골로 지금 깎아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발소 그저 저, 저 예, 예. 목욕탕에 사우나탕에 예. 이상하게 달라진다고 지금 그래. 서아 좋은 약을 쓴다고 그랬더니 자기네도 좀 소개 좀 해달라고. 아... 그 그래, 일단 내가 써보고 <웃음> 완벽하면 <웃음> 소개해주겠다. 근데 지금은 소개해줘도 될것 같은데 이제. 때때가 네, 이렇게 많이 났으니까요. 1월 예. 달부터 발라서 지금 5, 5월 달이니까 5 개월 정도 바르는데 예, 예, 예. 그럼 하루에 몇번 정도 바르세요? 아침저녁으로 바릅니다. 2 1니와인 데이지를 쓰기 전에 어. 다른 제품도 써보셨나요? 한번한두번 써봤죠. 약도 좀 먹어보고. 아그 뿌리는 것도 뭐 이렇게 해보고 해봤는데 예. 그 뿌릴 때는 좀 머리가 빠지는 게좀뭐 더란 듯하지만 결국 나는 건 없었는데 네. 그뭐 그것도 완벽하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 근데 이 제품은 아 좋아요 예 이거 뭐 사람들한테 적극 권해줄 만해요 <웃음> 정말로 이권해줘도욕안 먹어요 내 주위에 예. 지금 몇개 이렇게 돌렸거든요 예, 예. 이제 약 사는데 알려달라고 해요 예. 의외로 효과가 크니까 지금 이제 사는데 알려달라고 그분들도 처음에 그 반신반의하지 않던가요? 다들 그렇죠 과연 머리가 날까 예. 저도 그랬으니까 처음에 아... 처음에 저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머리 나는 약이 있다 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믿질 않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믿지 않아요. 처음에 발로 한 며칠 만에 우선 머리가 멀때 빠지지 않으면서부터 시작이 됐고, 네네네. 그러고 한 일곱 번째 발은 일, 칠일째 정도니까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네. 그뭐한달 정도 지나니까 찍어보니까 완전히 다른 거죠. 어, 그걸 아, 그걸 느끼겠다고. 근질간질 하셨던 가요 처음에 올라올 때. 아, 나 근질 근질 근질 해요 여기가. 예, 올라올 때, 예, 예 올라올 때 근질 근질 해요. 아, 그 머리 한번만 잠깐 숙여주세요. 응. 예, 어우, 엄청나게 나셨어요. 이게 없었어요, 여기요. 예, 아예 이렇게 없었어요. 예, 예, 여기까지 없었는데 예.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났잖아요. 여기. 예, 예, 예, 여기도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 네. 네. 모르겠어요. 제 경우는 뭐, 확실히 뭐, 저, 성공을 한 거고. 네네. 그, 다른 사람들 이거 쓰면은 아마 괜찮을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 자신있게 보네요. 아, 예, 자신있거 <웃음> 지금 제 주위에 이제 몇 사람을 권했는데. <웃음> 네. 다 지금 뭐, 100% 만족해 하니까. 아 네. 실제 내 경험담이니까. 예.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웃음> 네.